저는 내가 된다 안녕 동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심심찮게 적재물을 떨어뜨리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낙하물은 2차 사고 등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주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3 5톤 탑차가 낙하물을 피하지 못하고 크게 휘청이 더니 옆으로 넘어졌는데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를 찾지 못해 모든 손해를 껴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적재 불량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면 낙하물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아 2014년 6월부터는 국민참여형 단속방안으로 낙하물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도 무척 간단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또 포상금까지 챙길 수 있는 낙하물신고포상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2020년 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낙하물이 총 126만 6480건이나 되었는데 최근 3년간은 신고 포상제로 접수가 된 건이 단한 건도 없었다는 거야. 시행 초기 때에 비하면 요즘 출시되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의 기능이 훨씬 향상이 됐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고 포상금까지 챙길 수가 있는데 홍보만 잘 되면 참여도가 꽤 높아질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낙하물 신고 포상제에 대해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고속도로 낙하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짧게 알아보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도 모든 운전자의 화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적재물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차주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고 만약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돼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분은 피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리고 운전자라면 이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해서 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고속도로가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단이나 공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불가항력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에 관리공단에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야. 차량의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었던 차량을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블랙박스나 사진이 확보가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낙하물 신고포상제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낙하물 신고포상제란 고 고속도로를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과 차량의 등록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혹은 사진 등을 통해 제보할 수가 있고 제보 운전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야. 그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유선신고는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대표전화인 1588-2504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고 그럼 바로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빠르게 처리가 될수 있게 돼 있고 또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폰 어플인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해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에 붉은색란의 콜센터 제보를 통해 쉽게 제보를 할수 있게 돼 있어.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면 안전순찰차 또는 분한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낙하물을 제거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적재물 차량을 고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야. 마지막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만약 동일권으로 중복 제보가 될경우엔 최초 신고권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낙하물 사고는 없어져야 합니다. 낙하물의 주요 원인인 과적과 적재 불량을 철저히 단속하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제보를 통해 사고도 예방하고 포상금도 챙기시고요. 또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